다들, 귀를 비켜라! 새로운 도전자, 입장! 무다, 무다, 무다, 무다, 무다, 무다! 아파 야! 야! 이미지 제이쿤! 선배개시 하! 스맨, 슈슉 내려찍기! 어디 피해봐라! 맞아라!